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말은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에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. 성은 작은 천국이랑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이도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정의 참된 행복이네.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,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.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.